Eh... 오일에 젖어 있죠. 오일에 젖어 있다는 거는 압력이 산다는 거고요. 이런 호수들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. 일단은 지금과 생활을 보는이예를할요는 없는 거지? 지난번 요청하시는 분들은 농러면은 지금 시 지금 제가 좀 많이 바빠요. <웃음> 네,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 보고 알려줘요. 이거 안 되는데. 그가 저쪽 가서 다시 전할게요. 응원하시요마아 소화하지 못못하니 날짜 잡아서 끼야되못하요 아, 스토리가 어 도매진다. 네. 계획했어요? 뭐 오일 없어서 엔진 나갔대요. 네. 오일이 없어서. <웃음> 터보는 괜찮았고. 네. 터보도 갈고 네. 타임 벨트 갈고 고링하고 네. 해서 250만원인가 얼마. 네. 오일이 없어서. 인젝트 통하셨 i o 인젝트 통하셨 t 없었을 i n 그 e c t i 가지고 그쪽에서 t i o 면서 쉽게 되셨을 i o n injection, injection, injection, 가안 j 면 c t i 이 n i n j e c t 은 o n injection, i n 요 아이다다 a l 차 t t 그거 돈 많이 들어가 l 많 t t 렸어이 i 저 of 고 아이고. 고아 e bit o 진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 e b 그 t of a little bit of 진단을 것도 해 드려야 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기억이 없어요 아, 아, 아. 지금은... 그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는 진짜 맛있는 거다맛어 이이 디젤 차 같은 경우는. 시발류 만약 불러오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압축 착화열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일단은 압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연료가 빵 하고 터질 때들 터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저기 거기다가 압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게 되면은 이제 연료가 제대로 안 타기 때문에 당연히 매연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D엔진, 이 D 엔진이 엔진은 이제 D 엔진이라 그러거든요. 이 D 엔진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때는 압축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연료가 빵 하고 터질 때들 터지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저기 거기다가 압축률이 이든가 이런 것들이 새게 되면은 이제 연료가 제대로 안 타기 때문에 당연히 매운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, 이제, 디엔진, 이, 엔진은 이제 디엔진이라 그러거든요. 이 디엔진 타입 같은 경우는, 이, 인젝터가 이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, 이제, 그 압축이 세게 되면은, 그 엔진에서 연료가 빵! 하고 터질 때그 압축이 이 엔진 오일로 넘어와요. 그러니까 이제, 엔진 오일도 타게 되고, 그러면은, 오일이 타게 되면 덩어리가 남잖아요. 그러면은, 밑에 가라앉아서, 오일, 이제, 빨아당기는, 이제, 오일 스트레이너라고, 이제, 망이 있어요. 그 망을, 이제, 막아버리죠. 네. 그리고, 오일이, 이제, 그, 가스가 많이 넘어오니까, 이호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, 오일이 일로 많이 넘어와요. 그러면서 또 없어지고, 타서 없어지고, 넘어와서 없어지고. 그러니까, 이제, 모르고, 오일 체크를, 오일축이나, 뭐, 뭐, 한 달에 한 번씩, 이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, 그나마 괜찮으신데, 그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, 은 모르시잖아요. 그럼 이제 주행하다가 액셀을 딱 받는 순간에 오일이 쭉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여가망이 막혀버리니까 그냥 공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터보 쪽. 심하면은 엔진까지 붙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5만 이상 타시면은 그냥 바꿀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엔진도 바꾸고 흡기 매연 때문에 흡기 클리닝도 지금 두달전에 스팀으로 한 차량입니다 카본 많이 깼죠 Well, thank you. 그저, <목소리가> 그정코드가떠있상태태지 모르겠어요. 지저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저, 그이가저그그그